또 무슨 소리 하려고요? 아니, 그, 그게 그 말이야 이거 깨끗이 다 닦으면 저녁에 내가 라면 사줄 수도 있는데 소위야! 아! 어. 야하! 광나도록 빡빡 닦을게요! 부, 부. 등장! 우주마퀴 나루터!